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정차 후 허혈성 심장질환 및 발작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기신체 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52022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약 10년 동안 특별한 치료 이력이나 유병력이 없는 사실 심장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급작스러운 섬액 등이 발생하여 심장 내에서 혈류의 이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혈전이 생성됨으로써 혈전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전반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전색전으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피보험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피보험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한 뒤그 사이 연석을 충격하고 정차해 있는 피보험 자동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본 사실 당시 비는 운전석에 앉아 목과 오른손이 오른쪽 뒤편으로 넘어가고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입가에 침이 흐르는 상태로서 호흡은 하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 이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약 1분 뒤 비가 몸을 뒤척이던 중 갑자기 피보험 자동차가 굉음을 내면서 연속을 넘은 뒤 도로 표지판 지지대를 충격하였고 그 다음 감나무를 충격하여 쓰러뜨린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즉 도로 옆에 피기보험자동차를 정체한 뒤에 어느 시점에서 이미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져 밖에서 잘안 보이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브레이크 페달에서 망인의 발이 떨어지면서 피보험 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중앙선 넘어 반대편 길가의 연속을 충격하였으며 그뒤 망인이 무식적인 의발작적 움직임을 하면서 우연히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피보험 자동차가 굉음을 내면서 연속을 넘어 감나무 등을 충격하기에 이른 경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 신체 사고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